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테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날씨는 음, 우중충충하고 흐려요 음, 하늘이 음, 흐린 흐린 겨울하늘 음, 그 누구 그 현진영의 노래가 생각나네 <웃음> 이제 너무 흐려서 그 위에다 편지를 쓰기도 그래 어, 비가 내리면 지워질까봐 음, 아무튼 그 헤어진 그 애인 있잖아요 전 연인 음, 기다리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기다리지 않아도 한 번쯤은 나를 돌아봐 주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비록 어 원수로 헤어졌더라도 음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그게 그나마 나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노력의 보상이 아닐까 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두 번째 문제더라도 암튼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음, 떠난, 거, 어, 떠난 것을 후회하면 어, 돌아올까요? 왜냐면 후회하면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후회하면서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카드를 뽑아놨어요 어, 떠난 것을 후회하며 돌아올까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앞에 느낌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죠? <웃음> 그런 것 같아. 후폭풍들 꽤 나온 것 같아. 암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요를하면 돌아올까요? 음. 이게 누구지? 여러분인가? 아니면 그 사람인가? 음. 이게 뭘까요? 어, 새로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새로 시작하려는 건가? 음. 어떠한 계획을 나름 세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계획이냐면, 하루 이틀 뭐 즉흥적으로 세운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나름, 어,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게 도루묵이 되어버렸네? 음, 나름 기반을 잡고, 이게 기반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기반일 수, 도 있지만, 마음의 기반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인지, 그쪽인지. 어,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일단은 처음에 헤어졌을 적에는, 그니까 아무것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음. 나좀 가만히 냅둬. 뭐 이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점차점차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것 같아요. 무슨 준비냐라고 하면은 내가 입대껏 생각한 것들, 계획한 것들을 실행할 준비가 돼서 어, 다시 실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 그게 무너졌다? 응. 음, 그런 거예요. 주, 이게 하나의 1번 카드의 스토리? 근데 이게 왜 무너졌는지 한번 봅시다. 음,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건지. 남성분이 보더라도 이 스토리를 딱 들으면은요, 아, 이게 나구나라고 알것 같아. 음, 빠져나오질 못해. 음, 빠져나오질 못해. 뭘, 뭐, 무엇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냐라면 생각과 말과 뭐 이런 것들? 음, 생각은 이해하겠는데 말은 뭐예요? 라고 하면 은 우리가 사랑했을 적에 나눴던 말과 행동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한다? 음. 왜일까? 음, 왜일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서 아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어, 밝혀져서 어 이게 어떤 슬픔 속에서 못 빠져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배신감 속에서 못 빠져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어 불만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어뭐 아쉽고 어떤 건 저들 갖다가 그지 막판에 헤어지는 마당에 쏟아내 가지고 뒤통 뒷통... 헉껑 할 수도 있잖아. 어, 세상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뭐 그런 것들? 어, 뒷목 잡게 하는 것들? 음. 그래서 그런, 그런 말들과 어떠한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너무너무 쓰리다라는 거예요. 음. 이 상황에서 나와야 되잖아. 좋던, 좋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려면은요, 일단은 기억에서 놓아줘야 돼. 음. 놓아져야 내가 이이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 어떠한 그 적이 없다라는 거지 뭐가 없냐라면은 어, 방황, 어, 방황, 흔들림 뭐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우리가 사, 그리고 일할 때도 실수가 안 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다 해놓고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꼭 돌아온다 라기보다는 그런 거지 음, 여러분들의 어, 그 기분을 갖다가 어떤지 살핀다 어 기분은 어떤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걸 갖다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적엔 이게 어, 이게 끝은 아닌 듯하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나는 아, 어, 이게 이제 타워가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어, 무너졌다. 어, 끝났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다른 음, 뉘앙스로는 아직 끝은 아니다. 뭔가 남아 있다라는 뜻도 돼요. 어, 뭔가 남아 있다. 음. 저기 말 새롭게 시작하려 했으나 어, 새롭게 시작하려 했으나 뭔가가 아직 더 남았다라는 이런 뜻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어, 여러분하고 헤어져갖고 그냥 그래 어, 뭐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음, 그냥 이 사람도 새롭게 그냥 출발할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어, 그것도 차곡차곡 준비했다. 뭐 즉흥적으로 어, 그래 헤어졌으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근데 못 갔다라는 거야. 왜못 갔을까? 이게 왜못 갔지? 이게 참 희한하네? 어, 왜요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좋아서 못간 건지, 아니면, 음, 가려고 왔는데 분이 남아있어서, 어, 분이 남아있어서 못간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복합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야두 사람이 새겼을 때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어, 속상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어, 그런 관계는 없어요 나만 100% 잘하고 어 쟤만 100% 못한 관계는 없어 물론 누가 더 못하고 어덜 못하고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야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더못되고덜못되고의 차이는 있어도 왜냐하면 한대 때렸어 나를 누가 때렸어? 또 때렸어. 어? 근데 또 참았어. 근데 또 때려? 그니까 러세 번째 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어, 반사적으로 밀거나 이러잖아. 나는 그냥 나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밀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다쳤단 말이야. 너,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때리려고 해서, 아, 얘가, 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되는 하나의 해프닝이거나 어 하나의 그냥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네가 나를 밀어 너 네가 나를 다치게 해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사람은이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복합적인 마음으로 돌아오려라고 한다는 거야. 응. 좋아했던 마음도 있고, 어, 좋아했던 마음도 있고, 어, 서로 이렇게 헤어지면서 내뱉었던 말로, 어, 상처가 됐던 말, 그것도, 어, 그것도 겸사겸사, 어, 자꾸 누워있으니까 자꾸 생각나. 와, 이거 진짜 허파 디비지네? 어, 뭐야? 그러다가 또 그리웠다. 그러니까, 야, 좀 성격이 조금 난해하다. 어, 어 성격이 참 난해하다. 아 그냥 헤어지면 헤어지, 그러니까 이게 좀 깨끗하지 못한 거야. 좀, 카드 자체가요, 되게, 어, 이상하게 나왔어, 정말로. <웃음> 이상하게 나왔어,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살피는 것 같아요. 왜 살피냐라고 하면은, 어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 그리고 자기가 약간 억울한 그 마음, 음 억울한 마음도 얘기하고 싶고, 선생님 억울한 건 제가 더 억울해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 얘가 카드 상에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뭐어떡 하고 써,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응 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생각과 말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고 어쩌면 그게 이 사람이라 는 거지, 음. 어. 헤어지고 나서 그렇다는 거야 사람이 다 어떻게 한 가지 색깔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진짜 세다 말을 딛다 못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자기 말로는 자기는 대다 순하게 말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어, 한번 이렇게 어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 음 장난이 아니다 라고 봐요 그렇게 고 조금 그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벼르는 어 벼르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하고 어쩌면 헤어졌을 적에 이 사람이 이런 성격 어 벼르는 성격도 있고 불 같은 성격도 있고 그리고 한번 내가 뭘 실수를 하면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려다가 다시 못 가고서 이불킥하고 돌아오고 싶어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음.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난 여러분 안 받아줄 것 같아. 왜요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지금 나하고 잘해보자고 오는 뭐 취지도 없지는 않아요. 어, 취지도 없지는 않지만 그게 그게 백포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백포가 아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어, 어 저기마 어, 저이 저기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음, 즉흥적일 때도 있지만 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어, 영리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 일반인으로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봐. 왜, 왜 좀만 기다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나왔어.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와야 내가 어,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안 나왔다라고. 이거 뭐지요? 아이씨. 와, 이거 진짜 복잡해지겠는데? 어, 왜요? 라면이 사람이 여러분 그리워해요. 어. 그니까, 마음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그래, 새 출발하자라고 그랬어.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뭔가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불킥을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내가 아까 그랬잖아. 말, 말. 어, 말. 벗어나올 수 없는 말들, 기억들,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어이 사람이 약간 벼, 처음에는 벼, 벼렀단 말이에요. 그래 다시 가서 음, 내가 얘한테 따져 물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을 갖다 살펴봐서 언제쯤 내가 얘한테 가가지고 따질 수 있는지. 어. 그러다가 보니까 아또또 또 이것도 아니다. 어, 따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 안에 갈등이 말도 못한 거예요. 아, 그냥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꿋꿋하게 길을 가려고 했는데 자꾸 뭔가가 끌어당겨요. 뭔가가 끌어당겼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었을 때 기억 어 그러니까 마음이 시시때때로 시시때때로 변한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마음이 너무 많다고 어 난해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 어떤 자기 감정들 속에 빠져서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이 이이 이 모든 마음이 너를 그리워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음. 다는 아니에요. 이 그리움 속에 그 미움도 그리움이라고 하죠. 어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야. 음.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이게 뭐지요? 혹시, 혹시, 어, 혹시 이 사람 무슨 의처증, 의부증 같은 거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 음,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의심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분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어, 뭐가 분한데요? 라고 하면, 어, 그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음 누구 좋으라고 뭐 이런 이런 마음도 있고 어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진짜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들 음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그런게 안 보인단 말이지 뭐가 안 보이냐라고 하면 뭐 별다른 어떠한 그 이슈 이런 게안 보인다 라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플라밍고처럼 변하는 그런 것들만 나오고 이 사람의 생각만 잔뜩 나오는 거 봐서는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날씨처럼 변화무쌍한 게 아닌가 이 고산지대 가면은요 날씨가요 해, 해가 떴다 갑자기 비가 오고 비가 왔다가 갑자기 해가 뜨고 해가 떴다 번개가 치고 막 비구름이 몰려오고 막 순식간에 이렇게 기후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딱이 사람 마음이 지금 그렇다 그래야 되나 음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 다른 사람하고 즐겁게 보낼까 그것도 이 사람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와와 와, 대박이다 음. 제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요, 리딩이 너무너무 다채로워진 거 알아요? 음. 여, 여긴 약간 의처증, 의부증도 있어요. 음. 만약에 돌아온다면은, 그것 때문에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음. 처음, 처음에는 막 처음부터 막 시계 막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을 간을 본다라는 거지 연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야 연락이 오겠습니까 다야 다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 어?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말을 갖다가 섞을 기회가 있, 있는 사람 음, 있는 사람들의 한에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말을 주고받은 케이스? 왜냐면 말을 주고받으면 요이 사람의 집착이 놓아지지가 않아. 어. 집착이 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는 아니라 이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말을 섞은 사람들의한에서 어, 헤어지고 나서 어. 그래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연락을 하게 된다. 왜요? 라고 하면은 음. 저기만 뭐,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 같다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음 오로지 너는 나만의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은 글쎄 모르겠다.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기다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사귀었을 수 있, 있었던 성격의 하나가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들도 조금 음, 뭔가 내가 딱내 것이었던 걸 갖다가 내려놓는 거를 갖다가 조금 힘든 사람 음, 여러분도 좀 집착이 있어요. 어, 여러분도 집착이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또 희한한 게 집착을 했다가도 버리게 한번 놓아버리게 되면 또 또. 싹 변하는 그런 막 그런 게 있어. 왜냐면은 이게 겉으로 보이는 성격하고 안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쥐고 있을 때까지 쥐고 있다가도 여러분들이 딱 논, 다 그러면 또싹 변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놓고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떠나려고 놓고, 이 사람을, 여러분이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 말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섞으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더 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떼내는데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어 그거 있잖아. 누구 좋으라고 내가 너를 놔줘 뭐 이런 거. 음. 네,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을 갖다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떠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쉽게 사람을 갖다가 탁 내려놓는 성격은 아니에요. 쉽게 쉽게 마음이 변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마, 이 사람을 갖다 내려놨다면은 이 사람한테 참아 줄 만큼은 참아줬다라고 봐. 음. 참아 줄 만큼 참아줬다라고 봐요. 근데 음. 너 조금 피곤하게 생겼네 어, 피곤하게 생겼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가지고는 조금 힘든게 아닌가 라고 봐요 뭐가 힘든가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서 너무너무 불안해 어, 이 사람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봐요 음,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떠난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막 진짜 진짜 막뭐 사이코처럼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피곤하다. 어 왜냐면 진짜 사이코에도 좀 레벨이 있잖아요. 집착, 의처, 뭐 의부 이런 거에도 좀 레벨이 있는데 상중 하로 본다 그러면 얘는 한 중간 정도. 음 그렇게 진짜 상 플러스 이것도 아니고 중 마이너스 때중 마이너스가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집착이나 어떠한 의, 의심하는 그런 거는요 하가 되더라도 피곤해요. 어, 하가, 중간 마이너스? 어, 그런 거 정도 된다라는 거지. 아마 자기가, 여러분들의 말을 갖다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음, 어, 연락이 갑자기 안 됐다. 연락을 어느 날 갑자기 안 해와. 그러니까 아 얘, 얘가 드디어 떨어졌나 보다 하다가도 갑자기 또 지가 또 나타나 가지고 막 때를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지 음그 마음이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 그런 거야 불안감 뭐 이런 데서 어, 이 사람은 계속 그럴 것 같아 당분간은 음 당분간 계속 그런다 음 그럼 언제쯤 이게 스탑이 되는데 선생님 저는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글쎄 이게 점점 점점 음,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어 그렇게 봐요 어. 요 때보다는 많이 소멸됐다라고 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이 하나의 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어, 잊어가는 과정이 어, 과정이다라고 보여줘요. 음. 자 그러면은 제가 매일 같이 리딩을 하잖아요. 어, 요거 리딩도 아마 며칠 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음, 좀 기다려봅시다.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음. 정도 저기면 뭐 하루하루 만남이 지속되면서 드는 정인데 잊혀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죠. 아무튼 특히 이 사람 성격에 쉽게 누구를 좋아하는 성격도 하지만 쉽게 누구를 놓는 성격도 못돼. 음자 아무튼 1번 카드 리딩 아 저기만 뭐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번에 터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떠난 게 후회가 되면 돌아올까요?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아 여러분들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싶다 왜요 라고 하면은 음아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이틀 고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어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헤어지고 보면 또 쌍방이 받았다 라고 해왜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헤어질 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나도, 응, 저거, 삐약삐약, 어, 삐약삐약, 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꿈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응, 사람에 따라서, 어, 꿈틀의 모양이 클 수도 있고, 내가 꿈틀했는데, 응, 밟았어. 꿈틀하니까 얘가 자빠졌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래. 내, 그, 남이, 얼마나 아프든 상관없이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프다 그러잖아. 그 가시 요만한 거 박혔는데. 그런 것처럼, 어,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놓고 본인도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뭐, 그렇게 뭐, 저기, 막, 팔이 바깥으로 굽는 법 있습니까? 다 자기 쪽으로 굽지. 음.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힘들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냐면요 흠, 뭐 이거 약혼 했었어요? 아니면 결혼? 이혼? 아니면 뭐 파혼? 뭐 이런거? 아니면은 뭐 너랑 나랑 뭐 남친 여친 뭐 이런거로 좀 안정적인 관계를 갖다가 갑자기 깨졌나?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뭐 때문에 깨졌나라고 보면은 뭐 이거는 저거에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어, 양다리였다라고 봐. 음, 오랜 시간. 어,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했다. 에이, 진짜. 아이씨. 음. 근데 후회하면 돌아올까 이 사람이? 글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요 지금 이게 어, 뭘까? 어, 짜증은 나긴 짜증은 나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이그 두 관계를 다 유지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음, 지금 이게 깨진게 대해서 좀 짜증도 난다라고 봐요 짜증도 나고 완벽했었는데 음, 완벽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완벽했었는데 이게 뭘까 음. 근데 이게 본인 생각에 완벽한 것일 수 있고 이게 뭘까요? 음 여러분도 혹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음 그이 사람이 양다린걸 갖다 들켰어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됐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받고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듣기 싫어라고 이 사람하고 냉전 중인 건가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눈치를 보긴 봐 눈치를 보긴 보는데 글쎄 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봤을 적에 으흠 이사람이 조금 뻔뻔해요. 뭔 뜻이냐라고 하면은 후회 같은 것도 없어. 음 그런 게그 그게 뭐, 무슨 뜻이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란 뜻이지. 그게 뭐,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길들이든지 어둘중 하나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길들이기가 안 된다면 설득할 거이고 설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음, 갑자기 어. 연락 두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더 애태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그게 뭐냐라는 거야 이게 그게 뭔줄 아세요? 이게 굉장히 어 무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지 왜 그러면 차라리 미안해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좀 시간을 줘 이러면 굉장히 인간적일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이게 능력자예요? 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뭔가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게 아닌가? 돈이 많다든가 지위가 높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음.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뭐... 뭐 여...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정에 있었던 있,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람하고 결혼했었던 사, 여러분이 결혼했었다 헤어진 사람이 아니면 약혼했었다 헤어진 사람이 아니면 남친 여친 관계에서 헤어진 사이들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 흐르 이 카드에서 변하지 않는 한단 하나의 흐름 뭐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을 갖다가 어 길들이려고 한다는 라 거지. 조련시킨다. 어, 한마디로 조련. 어떻게 조련? 내 스타일대로 조련시키겠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인을 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갖다 부러뜨릴 때까지 어,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요. 어, 똑똑하고 집요하고, 이 말이 장난이 아니야. 얘하고서 말로 이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어, 이, 이, 이 똑똑한 머리를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어, 똑똑해요. 어, 그리고 집착도, 어, 집착도 강하고 똑똑하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지 무슨 준비 뭐 그렇게 할 준비 어 아니면 떠날 준비 둘중 하나를 선택할 준비 응? 음? 그런 준비가 됐다라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이 떠나겠냐 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들통이 났을 적에는요 둘중 하나를 정리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봐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정리할 수 있을까 아이 o n t t h i don't think so. 음. 왜어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음. 그냥 이렇게 가져가 두 사람을 갖다 다 킵할 생각이다 라는 거지 그게 가능하나요 라고 하면은 어, 글쎄 어, 요즘 같은 시대도 정답은 없지 않아요 어. 만약에 이 사람이 가정이 없다라고 봤을 적에 어. 뭐 아니면 뭐 저기 막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파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다가 오랫동안 어뭐 저기 막양다리게 발견이 돼가지고, 어 일단 일시적으로 이 관계가 한번 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음 그러나 사람의 그, 그, 그 알아간 기간 동안 이게 하루 이틀 된 관계는 아니에요, 음. 오래된 관계란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정 때문에 이게 내려놓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 카드에서는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라고 하는 게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글쎄요라고 하는 건 카드에서 그렇게 나와. 응?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어떠한 희망을 갖는다라고 계속 희망을 갖고 계속 뭔가를 준비를 한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무슨 열변을 토하냐 하면, 어쩌면 두개다 가져가겠다라는 그 말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나왔어. 응, 어, 현실화 되겠다. 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양쪽에다가 물질적으로 아쉽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어, 저기, 막, 이 사람하고, 같이 갈수 있는 게 아닌가 어, 일단은 물질적으로 어떤 제공을 해주니까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 욕심 많아요 어, 누가 뭐라 그러든 어,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 누가 뭐라 그러든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려온다 혹은 저쪽을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적에는요 진짜 방법이, 없었, 방법이 없었을 적에 방법이 없으면 둘중 하나는 내려놓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음, 주변에 사람이 많아. 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자기가 원하면 어, 다른 사람도 더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러게 여러분도 이 사람 놓기는 힘들어 카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왜요 라고 하면은 어휴. 힘들어도 이 관계는 가져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다는 아니라도 어. 설마 다겠습니까 어. 설마 다는 아니에요 설마 다는 아니지만 결국은 어떻게 선생님 전 너무 힘들어서 관뒀어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 왜냐하면은 이 카드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볼 거란 말이지. 많은 사람이 다 이런 걸이 관계를 갖다가 오케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게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는 갖다가 끌고 나간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이 그렇게 쉽게 또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하고 내가 오래됐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사람의 양다리는 오래됐다. 이 사람이, 진짜 어지간해선 들키는 사람이 아니야. 재수가 없어서 들켰어. 어, 이게 삼재 맞았나? <웃음> 삼재 아니면 원진이지. 원진에 충 맞으면 들키니까.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렇단 말이야. 진짜 재수가 없이 들켰다라는 거야. 음. 만약에 안 들켰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차라리 이렇게 그냥 갈 거면 모르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어, 저기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집착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공허할 것이고 어, 공허하다, 공허하다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이 광, 지금 현재 냉전 중, 냉정 중으로 나와요. 냉정 중으로 나오고, 이 사람도, 어, 조금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라고 봐. 어, 이 사람이 왜, 왜냐면 똑똑해요. 음, 일부러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 어, 생각할, 생각할 시간을 줬다가 이제 문자를 하는 거지. 어, 생각해 봤어? 음. 나, 너, 난, 너 포기 못 해, 뭐, 응. 음. 나너 포기 못 하고,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어. 그러면 저쪽은, 그러면은. 나한테 좀만 시간을 줘. 어, 시간을, 어떻게 그, 당장 끊어. 걔나 없으면 죽겠대. 어, 걔 저기 막, 그럼 죽으라고 내버려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뭐, 저쪽에 가서도 어떻게 얘기해?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어.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해야 시간을 줄거 아닙니까 정리할 시간. 그러다가 뭐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익숙 사람이요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된다. 어 적응하게 되면 또 양쪽이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 여러분 요즘에 저기만 그두집 살림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왜 그렇게 많을 많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로 그냥 묵인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냥, 그냥 그렇게 냥그 가는 거라는 거지. 여기 카드에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한 번에 그 풍파는 이렇게 겪지. 들킴으로 인해서 한 번에 날벼락은 겪지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이걸 갖다가 어, 잘 핸들링을 되게 잘하는 게 아닌가. 이걸 갖다가 진짜 칭찬을 해줘야 돼. 어. 그래서 뭐냐 이 사람은 돌아올 거예요가 아니라 내려놓 내려놓치를 않는다라고 봐. 아예. 돌아오고 자시고 그그 그 문제가 아니야. 내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널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어,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어. 그런 거 같아. 어, 아무튼,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어, 사랑하는 거 맞고, 어, 내려놓은 적이 없고, 맞고, 그리고 저쪽을 정리할 맘도 아직은 없다. 음, 아니면 정리해 가는 중일 수도 있지만, 과연 정리가 될지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여길로 이렇게 익숙해지면은요, 그쪽 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다 동시에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치 같이 가는 거예요. 음, 같이 가게 된다. 언제까지요?라고 뭐 모르지 뭐, 음 모르지 뭐. 저뭐 이러다가 셋째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양쪽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 이 사람은 다른 걸또 찾아 떠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욕심이 많아요. 어 그리고 주변에 들러붙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보니까 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돈을 갖다가 아주 딱 사람이 끌려올 정도만큼 써막과 이게 썼다가 어안 썼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그러니까 밀당 돈의 밀당을 되게 잘한다. 어 그리고 언어의 천재 어 사람 이렇게 말을 하게 팩폭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 괜히 굉장히 신빙성 있고 꼭 내가 얘 말을 들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또 성격이 또 지랄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얘를 얘를 갖다 화를 돋구게 안나뭐 그런 마음도 난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번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요 착해요 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 잘 착하다라고 봐. 암튼 이번 카드 돌아올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너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 나는 이거예요. 네, 이번 카드 리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저기만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떠난 것을 후회하면 돌아올까요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후회를 할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떠나서 뭐 크게 뭐, 뭐 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음 크게 되는 일도 없다라고 봐요 음. 그러고 뭐 자기가 그 뭐지 그,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그, 뭐, 인간 관계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요라고 하면, 운의 흐름이 그런 게 아닌가? 음. 왜냐면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요, 한동안은 되는 일 별로 없어. 음, 왜 되는 일이 없냐라고 하면은, 그 남자들은요, 여자랑 헤어지고 나면은 잘될것 같죠? 아니요, 되는 일 없어요. 어, 처음에잘될것 같은데 안 그래. 왜냐면은 리듬이 딱 끊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술 마시고 어울리고 잘 놀다가 어느 시점에서 훅폭풍이 오잖아요. 훅폭풍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일이 꼬인다. 이, 사, 이 사람은 훅폭풍이 와요. 음. 처음에는 여러분들하고 헤어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이 찔러도 보고 나름 잘될줄 알았었어요. 나름 잘될줄 알았는데 다안 돼. 음, 다안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게 거의 룰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진짜 음, 운이 좋지 않고서는요. 여자 제가 늘 그러잖아. 여자는 쟤라고. 어, 그 나, 남자가 여자하고 헤어지면은요. 돈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내 곳간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저기 뭐 쓸려나간다, 그래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허물어져요. 어. 그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일부만 허물어지는 케이스 있고, 어,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훅폭풍이 되게 조금 시게 왔다라고 봐. 음, 폭풍이시게 왔다. 왜 그러냐, 라고 한번 봅시다. 음.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어, 긍정적이다. 될 수,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 그래도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희망이 있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자기가 돌아가면 잘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음, 희망이 있다. 근데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카드에서 그렇게 나와. 어, 시작부터가 잘안 된다? 어, 대화 자체가 잘안 된다? 어, 어느 어, 발전이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이미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갔을 때는요. 어떤 인간관계가 다 훼손이 됐다라고 봐. 어, 너를 향한 마음이 어, 다 어, 땅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물을 쏟아도, 예를 들어서 다른 컵에다 쏟았다. 주전자 안에다 부었다. 그러면 다시 이 컵에다 쏟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땅바닥으로 쏟아졌어 아니면 떠, 떨어진 곳이 모래야. 그럼 물이 다 딴데로 스며들어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네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행했던 마음들이, 어, 그 마음들이 다 이미 쏟아지고 남은 게 없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진짜 다 쏟아졌는지 아니면은 다 쏟아진 줄로만 아는 건지 음. 여러분들이 쉽게는 안 받아주겠다라고 봐요 쉽게는 안 받아준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떠날 무렵에 어, 떠날 무렵에. 조금 어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게 아닌가 무슨 문제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문제가 시작이 됐다. 그것은 길고 지루한 문제이다. 어, 길고 지루한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보면은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대중에는 음, 그 정말 이 여의사 여기가 결혼한 커플이라라고 하면 뭐. 뭐, 애 양육비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음. 이 사람은 그거를 안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그런 거지, 음. 진짜로, 실제로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뭐지? 음. 왜요라고 하냐면은, 아유, 뭐 돌아와도 예쁘게 돌아오지는 않네? 음, 예쁘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도 뭐 그런거지 자기 뭐 체면 자존심 차리려고 그러는거 남자들 그런거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 이걸 이 보던 그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도 일단 돌아올 때는요 좀 뻔뻔해 어. 그, 저기, 막, 외국 사람들은 I am sorry 하면서 막 돌아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뻔뻔해. 네, 네가 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문화 같은 게 아닌가? 어. 문화 같은 거죠. 그냥 그,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으로막 이렇게 오는 거 어, 그렇다 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와요 떳떳하게 음. 저기 막 그냥 내 자리 찾으러 왔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서 와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으면 아 저기 막 어, 혜미, 안녕, 안녕했어요. 어유 여기, 미, 애님 안녕했어요. 저, 저, 이 사람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지. 그니까 나는 어떻게 돼? 벙찌는 거지. 내가 언제 너랑 합친다 그랬어? 아, 지금 얘기 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이 사람의 미안하다는 제스처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안 된다. 음, 그것도 잘안 된다. 음.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변화에 가고 맞춰 가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원하는데 이딴 식으로 들어오니까 누가 누가 자기야 어, 내가 언제 합친다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음 싸운다 라고 봐 그래서 싸우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보면은 결국은 싸우다가 이제 결론은 나 결론은 나요 어떤 결론이냐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냥 네가 나를 좀 두고 봐줘 네가 나를 두고 봐주면 네가 알거 아니야 진짜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어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새로 시작할 건지 안안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왜 무조건 노라고 그러지 하면서 어떤 이 사람이 제안을 할 듯해. 만약에 후회해서 돌아온다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떠나서 진짜 후폭풍 음, 많이 왔어요 후폭풍 되게 많이 오고 여러분도 이 사람의 제, 제안을 갖다가 생각은 해보는 것 같아 알았어 일단 생각을 해볼게 음,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하는 것 같아 음 3번 카드는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그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하고 헤어져 있으면서 지금 돌아오는 이, 이, 이 시점에서도, 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놓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마음의 흔들림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지 말고 내가 원래서부터 늘 생각 우선순위로 뒀던 그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음, 우선순위를 갖다가 어, 생각을 하겠다 어디 봅시다 이게 음, 여기 썬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썬 어, 카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썬 카드는 뭐야 희망이잖아 밝은 미래 희망 뭐 이런거 음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쪽 그쪽한테도 주변에서 어떠한 도와주는 세력이 있지 않은가 어, 그냥 잘 해봐라 뭐 이런식으로 주변에서도 밀어주는게 아닌가 음.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어, 뭐, 뭐, 얘기를, 뭐, 뭐, 여, 뭐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상태에서 같이 모인다던가, 아니면,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다던가, 하면서, 뭔가 어떠한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어, 딱히, 재결합이라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결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타진을 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봅시다 이게 진짜 타원지 아니면 아직 이 관계가 살아있다는 건지 어디 봅시다 맞아요 이 관계는 살아있다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어, 깨진 게 아니다 어, 왜 깨진 게 아니냐라면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겠다 음, 왜 심사숙고를 하냐라고 하면 왜 심사숙고를 하겠냐 하면 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외로워요 어, 누군가 기댈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다시 기댈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어, 살펴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의 인재는 조금 달라졌다라고 봐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살짝 여러분들의 그래도 눈치를 보기는 시작했다라고 봐 왜냐하면은요 갔다가 도, 후회하고 돌아오면요 은 저기 막 눈치를 보게 돼 있어 원래 어 그건 무슨 뜻이야 이제는 정같지 않다라는 뜻이거든 정같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글쎄 나쁘게 저기 막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런데 좀 음, 그냥 당분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쉬고 싶다라고 봐 그런데 이것 이것도 곧 끝나지 아니야 아니할까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어떻게든 해결이 난다. 그게 어떻게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나 나지 않을까 싶어. 음. 근데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조금 어, 시간은 걸리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해는 떠오고 있어요. 해는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 어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좀 고집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 어... 개 중에는, 다는 아니에요. 진짜 개 중에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그냥 나는 그냥 이 상태로 갈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서 있고 싶다 조금만 어, 여러분들이 좀 시,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싫고 좋고 그걸 떠나서 그냥 당분간은 이렇게 있고 싶다 라는 거죠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조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고 이 사람을 갖다 불신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 아니한가 어좀 불신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어떤 결정도 내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봐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나만의 시간을 그러니까 나, 나 어, 심사숙고한다라고 하는 게 나를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글쎄 음, 이미 끝났어야 될 생각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도 약간 뒤끝이 있다고 라 봐. 음. 근데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동안에도 이 사람이 기다려주는 게 아닌가? 음, 나름 기다려준다. 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왜긴 왜? 야 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냥 그렇게 가볍게 가벼운 상태로 당분간 유지가 된다. 가벼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요 그냥 문자나 하고 안부나 하는 상태로 당분간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되겠다. 어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앉을 것인지 쓸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보자면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음, 왜냐하면은 경솔아 여러분들은 경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 경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갖다 충분하게 하, 하면서 이 사람의 반응을 갖다 계속 볼것 같아. 과연 이 사람이 개가 천선을 한 건지 아닌지. 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케이스들이라고 한다면은. 그쵸?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뒤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떠난 것을 후회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까요?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 이게 여, 힘든 게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 그러나, 음. 이 사람에게 관계가 또한번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카드에서 약간 암시를 하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암튼 부질없다. 어, 시간 낭비다. 어, 걔는 내가 그냥 뻘짓했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웃음> 아, 그냥 어, 좀 쉬고 싶다. 어, 연애고 나발이고, 좀 쉬고 싶다. 뭐 그런 거 같아요. 어, 기대감도 별로 없고 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은 맞긴 맞는데 기대감도 별로 없고 좀 쓸쓸한 마음은 없지는 않다. 좀 쓸쓸하다. 어, 쓸쓸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 여기는 이 사람이 왜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 좋아하고 있었던 ...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마음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갖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담아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떠난 거 이거 무슨 일이지 음,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떠났다 음. 왜일까요 음. 이 사람한테 혹시 연락 오지 않았어요 어,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 어, 어, 어, 저기 막 그렇지만 연락이 온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안부 정도는 올수 올 있지 않을까 싶네. 어,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닌가. 음,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다. 어,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보통대로 대답해주면 되는데. 그냥 안부 같은 거 오면은 아 그래 왜잘 지내? 근데 왜뭐못문에 뭐 연락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투명스럽게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응 음, 투명스럽게 할수 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투명스럽게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응 음, 투명스럽게 할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근데 개중에는 또 그렇게 했다가도 또응또 음, 뭐야 <웃음> 뭐 스르르 하고 눈 떠보니까 그치? 음. 눈눈 눈 떠보니까 어, 둘이 같이 누워있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너나 이미 헤어졌으니까 각자 어, 각자 인생 각자 도생할 길을 찾아보자. 어,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네 인생 살고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랬는데 뭐이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음 근데요 여기서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애매하냐라고 하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음, 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이미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이미 썸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 게 아닌가 음. 의도치 않은 삼각관계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여러분들은 글쎄 이 사람을 받아줄까 음. 이게 뭐지요 와 여기 왜 이렇게 카드가 복잡해 음, 어쩌면, 음,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뭔가 새로운 관계를 갖다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려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갖다 계속 지켜보고, 이 사람,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럴 수 있다. 음. 근데, 뭐,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미, 저기, 막, 이거 제일 피곤한 건데? 어, 이거 되게 피곤한 거라라고 봐요. 나는 이미, 어,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런 거지 그냥 각자 도생하자 그랬다니까 계속 어뭐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나름대로 온갖 거를 갖다 다 해보는데 왜 여러분들이 꿈쩍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비해서 어 실질적인 행동은 그닥 그렇게 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실질적으로 말은 되게 어? 뭐? 어쩌고 저쩌고? 촥촥 아, 얘기하는데 근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말하고 행동이 어, 언행불일치?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 너, 너, 너, 응. 걔가 똥을 끊지. 어, 걔가 똥을 끌어. 어, 내가 깜빡하면 속을 뻔했다. 어, 내가 니놈이 이런 놈이라는 걸 갖다가 아, 내가 왜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암튼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 맞아요. 음, 그냥 그런 거 같아. 뭐 그런 거 같냐면 지금 이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음, 왜 인생을 사냐라고 하면 굳이 어 굳이 그 힘든 시간을 갖다가 반복하 반복해서 무엇하리요? 응.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핸들하려면 할수 있어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솔직히 인, 인생 뭐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게겠다고 그렇게 피곤하게 산답니까? 어. 인생 돌아보면 짧아요.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은 갖다 늙은 몸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 아무리 비타민이 좋다 그래도요. 늙어가는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성형 기술이 좋다 그래도요. 이이 이... 골마가는 이 속, 속, 속, 골병 드는 이 속까지는 어떻게 못한다라는 거야. 어. 근데 인생을 갖다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어. 지금 이 삶도 고달픈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겠냐.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쓰고 싶은 거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 아니겠냐. 괜히 뻘짓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하고 나는 알 만큼 알고. 그런 것 같아. 나도 내가 책임져야 될게 많고 근데 내가 너까지 여기다가 얹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냥 그그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갖다가 잘 번다 하더라도 일단 나갈 곳이 많고 지킬 곳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몸을 사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가 목적한 거그 그거를 갖다가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냥 꿈만 먹고 살기는 내 나이가 그렇게 응. 내가 18살인 줄 아냐? 꿈만 먹고 살게 그런 거죠. 음. 뭐 대화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다 어, 사람이 좋으면 요 굳이 이렇게까지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치만 있어도 좋다라는 거지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대화는 나눌 것 같아요 음, 대화는 나누겠다 어떤 대화 그냥 이런저런 대화들 어떻게 되가나 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아닌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어, 과거에는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봐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그이 사람을 이 사람을 갖다가 택하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은가? 어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전폭적으로 믿기는 불안하다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어 그러면 일단은 어 일단은 대화도 해보고 어 예, 일단은 얘기를 해보고 이 정도의 적정 거리를 어 적정 거리를 두자. 어, 적정 거리를 두어서 그냥. 음, 밥 먹고 밥 먹고 어, 얘기하고 딱그 상태에다가 둘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요? 라고 하면 은 그냥 지켜보는 것 같아. 어, 지켜본다라는 거지. 왜 지켜보냐라고 하면 은한번 떠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라 거야. 몰랐을 때는 상관없어. 몰랐으면 내가 모르니까 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서 휙 뛰어들 수도 있는데 이미 알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같이 어, 간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각오, 희생 이런 게 필요한 거라는 거지. 어. 솔직히 그 사람이 희생하고 그 사람이 각오하는 거면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 나한테 손해 날게 없잖아.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참아야 된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고생하고 벌어온 것, 음, 금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한테, 어, 쉐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응, 음, 암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후회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아이고, 옳시구나, 옳았구나, 뭐,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럴 수는 없다라고 봐. 응, 음, 왜 당장 힘든 건 나잖아. 고달픈 건 얘가 아니야. 나라고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한번 겪어봤잖아? 어. 이게, 맞아. 어 여러분들이 잠수 타겠다. <웃음> 왜냐면 지금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오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 어 짜증도 나고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다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 어 달리 다른 다른 대안이 없다. 어, 그리고 어왜 달리 다른 대안이 없냐 주변에 사람이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닌데 다 어, 도토리 키재기다 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선택하자니 내내 내 앞길이 눈에 화난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계속 있다니 좀 외롭고 쓸쓸하고 어, 감정적으로 내가 기대고 싶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냥 뭐 연락이 와도 문문씹 일씹 하고서 잠깐 어, 짜증 나고 막 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딱히 끊을 수도 없다라고 봐. 음, 딱히 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어, 귀찮다. 어, 귀찮다. 에이 모르겠다. 귀찮다. 나중에는 귀찮다라고 되는 것 같아. 음, 듣기도 싫다. 아. 딱 이런 거 같아요. 듣기도 싫다. 아 진짜. 이 상태에서 당분간 머무를 것 같은데? 음. 음. 저기, 막, 뭐, 당분간 머무르겠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나 같아도 결정 못 내리지. 어. 나갈 때도 결정 못 내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되겠냐? 그건 모르죠. 뭐천년만년 기다리겠어요? 어, 그렇지는 않을 거라라는 거야. 하지만 어, 기다려는 주겠다. 어떻게 되든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여러분을 아는 게 아닌가. 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떠한 답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느긋하게 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뭐 완전히 느긋하진 않지. 속으로는 좀 쫄지. 어, 속으로는 좀 쫄다. 그러나 뭐 글쎄 이게 애매하다. 어, 애매한데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사람 이 이쪽 이쪽 여러분 쪽이 아니고 이쪽. 이쪽으로 그 한테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음. 왜냐고 라 하면 이 사람하고 되면 여러분들이 좀 고달, 고달퍼요 음. 그래도 어, 이번에는 그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늘이 어, 그런 듯 싶다 어, 맞아요. 음 그럴 것 같아요. 다는 아니라 만약에 재해를 바라고 있었던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진짜 뭐 재해 알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돌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후회를 하고 돌아온다면 어 여러분들이 좀 희생 여러분들의 희생이나 어떠한 인내심이나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요하는 관계일지라도 어이 관계는 어 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이 관계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그거는 다른 주제로 뽑아봐야 되고 어, 다른 그 다른 주제로 뽑아봐야 되고 아무튼 4번 카드는 만약에 후회하고 돌아온다면 될 가능성이 안될 가능성보다 높다. 몇대 몇? 그럼 6대 4. 어, 6이 되는 거고 4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요 어, 카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들이 많은데도 지금 이게 긍정적인 게 뜨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6대 4다라는 거죠. 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